자 여기 스폰이면은 여기 한명 있거든요. 아 선판자 노노, 선판자 노노. 나야스도 약간 근데 무난 무단 무난해요. 음,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 무난 초. 네, 판자 부서졌기 때문에 갈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뭐야아 아, 실수 이상한테 참고 갔다. 야손 그만 떨어. 음? 이제 삼색 생기겠죠. 그걸로 이제 삼색으로 야무지게 도망가기. 하지만나야쓰기 때문에 스기는 금방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까마귀 돌고. 걸어가서 마무리 아. 지형집을 이용 노노. 놓 막아주고 대신 근처에다 앉을게요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거 미리 제거해 주고, 오케이 은근히 저 곤충이 <웃음> 나야드가 캠핑할 때 상당히 큰 방해를 해가지고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계속 버기 이득이에요. 나이스 더블 다 확정이고. 그럼 몸커버할게죠 그러면은 몸통 백. 약 배약... 일단 아, 5 0 채워주고 느긋하게 가요 1스택 쓸수 밖에 없어 어차피 뭐야? <웃음> 실수하면은 죽어야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동선 잘못하면 죽어야지 안치고요와저기 야무지게 돌리네 끌고 가서 저게 해독기 못 돌리게 좀 막읍시다. 어차피 용병이가 용병이가 왔네. 어 용병이네. 저기 떨리고 아마 이쪽에서 올 거예요. 대충 좀 넓게 만들자. 아. 고 싶어? 한번 더! 한번 더! 빵! 아 까비 빵이 안되네 빵이 안되면은 케이크를 먹어야지 음.. 맞죠? No.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 이쪽으로 가서 마무리 네, 상당히 구역이 넓기 때문에 잘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네, 하기 때문에 음. 음. 용병이 아래 한개 육성 좀 시켜줄까? 음, 그. 지동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아지지지 또 왔어. 뭐야, 왜또 왔어? 골드 보기 싫으니까. 어? 카라체대가. 음. 이거 안 치면 이기는데. 가지기 전에. 이거 옆에는 해독기 켜지면 이거 무슨 구야? 못 이겨, 음, 못 이긴다. 이거 아, 나 뭐야? 이거 안됐네. 보고 싶어. 아, 욕심내지 말걸. 그냥 라드가 용맹잡아요. 여기 용병 잡아야 합니다. 용병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숨을 건데. 들어가요. 나이스. 텔레포트. 하지 않고 용병 대가리 깨고 가요. 문, 문 만진다고 또 이상한 거할 거거든. 아, 좀 보내주고 텔. 이제 용병이 문 따고 고개사랑 같이 나갈 거거든요. 쿵쿵짝 하고. 잡아줘요. 음. 잘 느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좀 느리다. 대면 이득이고? 나이스. n 무 u 브리